네, 세상에는 완벽한 상품이 없습니다 영업을 한 10년 정도 하시면 이런 업계 흐름을 알아요 사람이 떡이커 보이는 게 진짜 낫거든요 회사에서 신상품을 교육을 하잖아요 또는 기존 상품을 계속 교육 장점이 보여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 할까? 의식적으로 뭐예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안 해요 그냥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연금은 그냥 안정성으로만 가도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안정성은 중요한 수 네. 근데 최 보장하면서 수익률이 막 20%나는 상품은 없잖아요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잘 파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적인 정보에 강하냐면 원시시 때 보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정보가 두 가지가 와요 긍정정보, 부정정보 부정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봤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먹어야안 먹어요? 근데 이게긍정적이어고 먹었는데 죽어요 그 위험 무릎쓰고 도전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 총 그거 사회를 바꾸는 거야. 지금은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더라도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해. 왜 내가 팔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